그날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아유, 잡았다. 다시. <웃음> 기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, 기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, 기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. 그 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수 없지만 그대의 그날 때.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혀야 한다면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그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수 없지만 그대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 앞수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잊차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차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